안녕하십니까 키키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끼게 됐습니다 그래도 알려는 드려야 될것 같아서 결정을 내렸는데요 저는 2020년 9월부로 앞으로 키키TV 전적 예능 시점을 더 이상 그만 듣지 못할 것 같습니다 놀라셨다면 다행입니다 오랜 심 끝에 제가 유튜브를 접는 줄알셨던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저 유튜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를 움직인 것은 다름 아닌 싹쓰리 다시 여름 바닷가 너와 나 단둘이 아니면 제시 눈눈 났나 그랬어 난 눈눈 났나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제가 누군지, 무엇이 저다운 것인지 더욱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. 키미가 없는 삶, 흥을 표출할 수 없는 삶, 마치 죽은 송어와 같았습니다. 눈동태 눈깔이 됐고요. 더 영상을 올리지 못하는 동안 이런 곳 저런 곳에 가서 제가 깝을 떨고 있더라고요 <웃음> <웃음> 지인분들 그동안 제 깝을 대신 받아주시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자중하고 제 유튜브에서만 깝돌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신 우리 키움미님들 정말 고맙잖냐 <웃음> 그동안 키움미 여러분 부족한 저를 봐주시느라 정말 감사드렸고 앞으로도 조금만 더 고생해봐요 좋은 날이 펼쳐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... 준비했습니다! 야! <웃음> 그래서 준비한 키키티비 시즌 2! 아! 이제 키키티비가 좀더더 구성있게 다가갈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1에서 그게 시즌 1으로 정리가 됐어요 지금 우리끼리 시즌 1이라고 통일해요 시즌 1에서 아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I'm so sorry but I love you 무튼저 어, 키키티비는 앞으로 시즌 2를 맞아서 조금 더 기획지고 구성진! 코너문화를한번 진행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름하야 이중문화 리뷰가 되겠는데 어떤 그림으로 나올지 한번 뽑아봐야 알것 같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만나려고 하니까 더 많이 응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알람설정, 구독,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정말 힘든 이 시국 속에서 키키팔처럼 힘내주시고요 그럼 아! 여러분 키키와 득되는 하루 되세요 랏어 난키키티티